변하겠지, 변하겠지. 이렇게 살아 세월 만큼 또 변하겠지. 또 쌓이겠지 아름다운 날들 서진라며 부르네 내가슴에 문을 열고서 우리 사랑 이대로 간직하네 그때도 우리는 똑같 겠지？절 없이 있 지만, 날들 처럼 또. 세월만큼 또 변하겠지 아름다운 말들 손짓하며 부르네 내가숨내 문을 열고서 우리 사랑 이대로 내도 우리는 똑같겠지. 철없이 제가 말들처럼 또 사랑하겠지 또 사랑하겠지 우린 또 늙겠지 우리의 추억도 변하겠지 앞으로 살아갈 시간만큼 또사이겠지 세볼 만큼 또 변하 겠지? 아름다운 말들 손짓 하며 부르. 그때도 우리는 똑같겠지 철없이 지만 날들처럼 변하겠지. 우리의 추억도 변하겠지. 앞으로 살아갈 시간만큼 또 쌓이겠지. 멋진다며 부르네 내가슴에 문을 열고서 우리 사랑 이대로 깜찍하네 그때도 우리는 잊지 마오 날들 저